안녕하세요 달빛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의 스토리가 더 기대가 되는 좋은 작품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이 보는 시간대인데 조금 수위가 센 장면들이 나와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수적인 모습들 보다 작품의 중심 스토리에 집중해서 보면 꽤 재미있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2화에서는 이화 때와 마찬가지로 정겨울의 남편 남유진이 아주 미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유진은 정겨울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고 할아버지 남만중의 지시로 정겨울과 결혼했던 것이었는데요. 회사 후계 자리를 넘겨받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 남유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을 좋아하고 있는 불쌍한 정겨울, 정겨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남유진이 웃기는 인간인 이유는 정겨울과 결혼을 할지 말지를 주에라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혼인데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걸까요? 그만큼 남유진이라는 인간이 한심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에라가 남유진에게 정겨울과의 결혼을 허락하며 잘해주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왜 주에라는 정겨울에게 잘해주라고 했던 걸까요? 주에라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IJ그룹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남유진에게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듣게 해서 일단 후계를 물려받게끔 한 다음에 정겨울을 내치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애라는 정겨울이 마음씨가 여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남유진과 결혼하는 것보다 만만한 상대인 정겨울이 우선 그 자리를 차지해놓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현재 상황은 주애라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겨울은 주애라를 강하게 믿고 있고 주에라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정겨울에게 피임약을 계속 먹이고 있으며 남유진을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런데 주에라의 진정한 무서움은 따로 있습니다. 2화에서 나온 장면을 보면 주에라는 남유진을 사랑한다는 느낌보다는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남유진이 후계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정겨울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의 정겨울만 불쌍하게 됐네요. 주애라는 1차적으로는 정겨울을 공격해서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유진이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를 차버릴 것 같습니다. 보통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설정인데요. 재벌가에 입성하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면 남편은 점점 안중에도 없어지고 오로지 본인의 자식들이 후계를 잇게 하는데 혈안이 되는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애라는 남유진에게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유진 할아버지가 정겨울을 며느리감으로 선택했을 때주애라는 너무나도 좋아했겠죠. 의심 많고 드센 여자가 선택되었다면 주애라도 계획을 실행하는 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눈으로 보면 정겨울이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악당 주애라의 눈으로 보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만만한 상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진을 가스라이팅해서 정겨울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하며 할아버지 눈 밖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 본인은 정겨울에게 피임약을 먹여서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아주 못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겨울이 겪게 되는 시련은 아주 많아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에라의 더러운 계획을 눈치채고 복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가 벌을 받고 정겨울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